전업포기선언 다니던 직장에서 올 1월부터 구조조정 비슷한 바람이 실실 불어 앞날을 걱정하며 대안으로 떠올리던 직업이 바로 전업투자였습니다. 여유자금이 있어서 펀드란 곳에 넣었는데 수수료 떼고 이익금은 예상보다 너무 적어서 가져건 내가 직접 하겠다로 시작한 게 주식에 발디딘 계기였습니다. 그 이후 누구나 그러했듯이 초반에 몇번 먹고는 사면 내리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투자금액 중약 3천만원을 잃고 시리에 빠져있을 무렵 회사 동료로부터 마라톤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후 운동장에서도 도로에서도 산으로들러 매일매일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동장을 기분 좋게 달리고 있을 무렵 이렇게 걱정도 없고 좋은 게 있는데 왜 주식을 해서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돈이로 고생하나 바로 지금 다 팔고 편하게 달리기만 하자라고 생각하고 모조리 다 팔고 그 돈으로 인근의 논을 사두었습니다. 아직도 갖고 있는데 약 5배의 수익 났습니다. 그후 무지하게 달렸습니다. 매일매일 달리기 일지를 쓰며 마라톤 고수들을 따라다니며 스피드 연습과 지구력 연습을 하여 어느새 각종 마라톤 대회에 나가면 뛰어난 등위는못 먹어도 어느 정도 순위 정도는 먹더군요. 사실 집에 트로피랑 상장이 꽤 있습니다. 5 k m 대회부터 1 0 k m 하프 21.0975km, 풀코스 42.19km까지 기록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하니 몸이 엄청나게 건강해졌습니다. 특히하체가 좋아졌습니다. 정신도 건전해졌고요. 몸무게가 한때 80kg였는데 전성기 때 59kg까지 뺐었습니다. 키는 174이고요. 혈압도 150까지 나와 고혈압이었으나 현재는 110까지 떨어졌고요. 그렇게 마라톤에 푹 빠져서 있는 사이 어느날 종합주가 지수가 폭등했다는 뉴스가 나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차, 이제 서서히 기회가 오겠구나 싶더군요. 종지가 다시 하락하길래 우량주 위주로 매수하였습니다. 그렇게 꽤 괜찮은 수익을 내었습니다. 그후 차트가 우상향에서 승승장구에서 치어 차트가 꺾이는 시점 이전에 매도하여 상당한 수익을 내었습니다. 역시 마라톤이 돈을 벌어 주더군요. 건강한 육체가 있으면 건전한 정신이 있다. 그러면 욕심 안 내게 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나는 아주 강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1억을 먼저 만들려고 했습니다. 1억의 1%면 100만원이잖아요. 아내 몰래 퇴직금 중간 정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2600에 마침 회사에서 나에게 팀 이동을 시키더군요. 쾌하고 나는 쾌제를 불렀습니다. 연차 10일을 당당하게 쓰고 전업투자 연습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내와의 트러블도 있었지만, 제 고집이 워낙 세서 아내도 손들더군요. 사실 아내가 저보다 연봉이 많습니다. 먼저 컴퓨터부터 최신형으로 바꿨습니다. 무조건 제일 빠른 걸로 달라고 했습니다. 베이트레이딩 첫날 살짝 들어갔다 왔는데 9만원 먹었습니다. 두번째는 금액을 좀더 많이 넣었습니다. 사자마자 하락해서 손절하고, 마이너스 32만원입니다. 세번째 신중하게 매매해서 샀는데도 바로 빠지더군요. 손절 마이너스 20만원 첫날 약 40만원 까먹고 컴퓨터 껐습니다 그리고 사우나 갔습니다 한숨자고 나오니 14시 30분이 다 되어 가더군요 배도 급하고 휴대폰을 보니 회사에서 전화가 수도 없이 와 있었습니다 집에 와 컴퓨터 켜보니 아침에 건들었던 놈들 모조리 상한가였습니다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다음날 이젠 안 속는다 아침에 전일 상친거는 모조리 샀습니다 일곱 종목 어차피 오늘도 또갈 텐데 뭘. 회사에서 부장님과 팀장과 면담 11시에 약속이 있어서 컴터 퓨 껐습니다. 어차피 갔다 오면 반은 상한가일 테고 반은 조금 내려 있겠지 뭐. 라고 생각하고 회사에 갔습니다. 제가 그동안 회사 생활에 충실했던지. 부장님과 팀장이 요번 주만 푹 쉬고 다음 주에 출근하랍니다. 나는 당당하게 지금까지의 불만 모조리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적어간 사직서 봉투도 내밀면서요. 자식들세개나가니까 쩔쩔매더군요. 사실 그 일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제부터 놀고도 먹고 사는데 미쳤다고 그 고생하며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사냐고 부장이 앞으로 뭐하냐고 묻길래 직장생활은 여기에서 적고 차마 주식한다는 소리는 못하겠고 사업한다 그랬습니다. 사실 전업투자도 사업이잖아요. 맞지요? 결국 일주일더 휴가 쓰기로 하고 그때까지 생각해보기로 했죠. 그러고 집에 와서 기쁜 마음으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요 녀석들 과연 몇 놈이 상한가에 갔을까 하고 그런데 아니 아침까지만 해도 많이 올라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많이 하락 중입니다. 손실이 너무 큽니다. 바로 손절. 두 종목에 백여만원 손실. 세 종목 비실비실 거리길래 손절. 두 종목은 상한가. 그것도 잠시 한 종목은 갑자기 물밀듯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시장감에도 그래도 조금 먹었네요. 어제는 첫날이라 실패는 이해가 가는데 둘째 날 150만원 손실 그게 오늘 3일째 오늘은 아침부터 겁납니다. 매수 주문을 못 넣겠더군요. 그래도 오늘 하루는 단돈 몇만원이라도 먹어보자는 마음에 단타 매매로 덤볐다가 마이너스 30만원 손실을 보고 컴퓨터 껐습니다. 뒷동산에 올라갔습니다. 베이트레이딩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도 많이 했고 주식을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나의 자만심에 불과했습니다. 그나저나 회사에 큰소리는 쳤고 앞으로 먹고 살 일이 까마득하더군요. 집에 들어와서 구직사이트에 접속해보았습니다. 일자리가 정말 없네요. 점점 다니던 회사에 계속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오후 4시경에 회사팀장한테 전화했습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일은 없던 일로 하고 다음주 요일부터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팀장도 다행히 기뻐하더군요. 거참 이상하죠. 직장 다니며 우량주 투자했을 땐돈잘 벌었었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니 돈만 꼬네요 일단 데이를 접고 다시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무지 기쁩니다. 사실 데이하니까 뒷목도 뻐근하고 건강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 데이 3일 만에 혼쭐나서 손들고 주랭낭 치며 다시 연업에 복귀하였습니다. 그러나 장기 우량투자는 죽을 때까지 해서 꼭 부저되겠습니다. 돈은 꼬랐지만 웃으며 떠납니다. 오늘 저녁엔 간만에 아내와 외식 한번 해야겠습니다. 결혼 14년차에 아직 자식이 안생겨 마누리 14년 동안 일하고 있네요. 이궁 우리 불쌍한 마누님과 내일과 모레는 바다 구경이라도 가야겠습니다.